현장 지휘본부의 문서인데요 DVR이 인양 후 인수인계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 DVR이 위치에 있었던 3층 선내를 수색했다는 라 내용이 나옵니다 DVR 청와대 회수하려고 등등의 단어가 들린다는 내용 보시죠 원본 파일을 어딘가에 틀고 재촬영한 영상을 제출한 겁니다 복원된 데이터하고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가 다수 다른 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될수 있도록 세월호에는 64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그 64대의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은 요한 네. 군데 dvr 이라고 불리는 영상 저장 장치 한 군데에 다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vr을 가리켜서 어, 세월호의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요이 dvr은 2014년 6월 22일 날 해군에 의해서 수거가 됐고 6월 24일 날 법원이 증거보존 결정을 해 줘서 6월 25일부터는 정보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에 맡겨져서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8월 22일 날 복원이 완료된 그 데이터들이 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 자체가 뭔가 조작이 됐다, 복원이 돼서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들이 조작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최근에 국회에 특검 발동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현장 지휘본부의 문서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5월 9일 날 DVR이 인양 후 인수인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아서 갖게 된이 문서들도 있는데요 5월 8일날 이 DVR이 위치해 있었던 세월호 3층 선내를 수색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5월 9일날 실제로는 인양 됐었다 수거됐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영상 전문가 몇 분이 제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거시점이 5월 9일이 아니라 훨씬 더 전이었다는 라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4월 16일 날 구조된 임경빈 군 구조 영상입니다 이 구조 영상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 DVR 이란 단어가 들리고 청와대 회수하려고 라는 등등의 단어가 들린다는 게 음성 전문가들의 제보였습니다 자이두 번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의혹만으로도 6월 22일이 아닌 그 전에 DVR이 수거됐을 수 있다 그리고 수거 과정도 조작이 됐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손잡이에 있는 고무패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인양이 됐는데 검찰이 확보한 DVR은 빠져 있었던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 있다든지 열쇠 구멍의 방향과 모양이 다르다 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열쇠 잠금장치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원래대로 있었다는 이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 수거 과정을 해군은 잠수부의 헬멧에 착용된 카메라로 물속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 영상을 해경에게 줬다라고 해서 해경을 통해서 사, 사참위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촬영한 풀 영상이 아니라 조각조각난 네 개의 파일로 전달을 받았고 자, 이네 개의 파일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옆에 검은색 그리고 아래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플레이 재생 마크가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본 파일을 준게 아니라 원본 파일을 어딘가에 틀고 그것이 방영되는 모니터를 대놓고 찍은 재촬영한 영상을 제출한 겁니다 해군은 수중 작업을 할때 4K 굉장히 화질이 높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재촬영된 영상은 실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저화질입니다 데이터도 복원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복원된 데이터하고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가 다수 다른 곳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참위 조사 결과 장관님 우선 사참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목록이 이렇습니다 열가지가 됩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어, 조목조목 상세하게 일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 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정도, 향후에 또 수사 계획, 어,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사참위가그 특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수사팀의 그 어떤 피로도 누적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것을 그 보고받은 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